잡초가 잘 나는 밭에는 농부의 손이 자주 가야함과 같이 변덕이 많은 공부인에게는 지도하는 공력이 더 든다고 대종사께서도 말씀하셨나니 이는 지도하는 이에게 편심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요 그에게는 그만한 공력을 드리지 않으면 버리기 쉬운 연고라. 그러므로 공부하는 이는 지도하는 이의 사랑을 저만 독특히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대범스럽게 상대하되 의리와 인정이 그 중에 있어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법문입니다.